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연예구수입니다 아, 텐션 좀 높여주세요. <웃음> 아나꼭 이거는 안 되더라고. 아 여러분 오늘은 프로필 촬영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수분 조절을 그냥 무작정? 그냥 누군가 지시해서 아니면 어디에선가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저는 주고 싶어서 우수 선생님한테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프로필 촬영 전에 약간 수분 조절을 무턱대고 했을 경우에 그런 위험성과 수분 조절 했을 때 누구나 효과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우리 몸에 어, 가장 많은 게 수분이에요. 그쵸? 약 70% 이상을 네. 수분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수분을 뺀다는 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애를 지금 빼낸다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수분 조절이라고 하는 건 바디빌더들이 낮은 체급에서 개최하기 위한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뭐 내가 다이어트를 다 했는데 어, 70한 4kg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거든. 내가 여기서 조금만 먹으면 근육을 조금만 뻥빵하게 만들면 왜냐면 다이어트 할때 네. 항상 적게 네. 먹었으니까 탄수화물 조금만 더 먹으면 75kg가 돼. 그러면 75kg에서 마이너스 7 5에서 뛰냐? 아니면 거기서 4kg를 강제로 쥐어 짜갖고 7 0의에 개체를 한 다음에 개체하고 나서 좀더 먹으면 7 4호로 만들 수가 네. 있거든. 그럼 무대 올라갈 때한채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테크닉인데 이걸 마치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 할때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가 되었고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디 프로필 촬영할 때 근육은 70% 이상의 물이고 네. 어, 지방은 10%에서 13%밖에 물이 안, 돼,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탈수를 시키면 쪼그라드는 건더 쪼그라들 수 있는 건 근육이에요. 수분 조절을 한다고 체지방이 그 사이에 좀더 달아나나요? 체지방률이 아, 더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사이즈를 더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 몸을 더 부각시키지 못하는 어, 그리고 뭐 피부나 이런 데가 워낙 푸석푸석해지니까 네. 화장도 안 먹고 얼굴을 일단 골아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수분이 많이 빠지면 특징이 사람이 얘가 안 굴러가요, 뇌가. 네, 내가안 네.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멍해지고 음. 그러면 얼굴 표정도 잘안 지워지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그니까 촬영을 일반...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촬영을 막 5시간에서 8, 시간씩도 하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끝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때의 잠깐을 위해서 하루를 넘게 저는 단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촬영하는 그 한두 시간에 대한 집중력을 일단 해치는 것 같고 음. 그 안에서 실제로 제가 촬영 현장에 가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수분 조절하다가 촬영 현장에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응급실 가는 그런 경우가 정말 허다해졌대요. 음. 저는 진짜 약간 충격을 먹었거든요. 좀더 말라 보이게 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테크닉이긴 한데 네. 뭐 보통 이제 수분을 조절하면서 네. 탄수화물을 좀더 먹어서 로딩. 어, 로딩을 해서 네. 그 서, 수분을 이제 근육 속으로 끌어 당기고그 네. 외부에 있는 수분, 세포 외에 네. 있는 수분을 빼내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그게 아무한테나 먹히는 방법인가요? 어, 근육이 적은 여성분들한테 거의 효과가 없어요. 실제로 저는 제가 피틴스 대회를 한 3년 정도를 뛰었지만 단한 번도 로딩이란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수분 조절은 뭐 전날에 조금 했고 제가 피규어 종목 나갈 땐 당연히 했지만 바, 막 바디 프로필 지금 제가 찍을 때도 저는 전날도 그렇고 한 하루 이틀에서 일주일 가까이 식단을 조금 하는 느낌보다 조절을 해서 제 체중을 52kg의 체중에서 한 50.8에서 51.8로 한 1kg에서 1.5kg를 감량하고 가거든요. 음. 체중 자체를. 수분을 조절하고 막 로딩을 하고 막, 막 사우나에서 가서 땀을 빼고 이런 행위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 현장에서 저는 얼굴도 생기 있고 표정도 밝고 뭐 촬영에서 에너지도 있고 한데 이렇게 힘이 없이 막 이렇게 축 늘어뜨려져서 촬영할 때 집중도 못하고 막, 막 힘들어서 조금 있으면 쓰러질 것 같고 이게 저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수분 조절이라는 걸 적용했을 때좀 효과가 두, 두각이 나타날 만한 그런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의 체지방률 수치가 있, 있을까요? 보통은 그래도 아무래도 체지방이 네. 진짜 많이 깎여야 돼요. 외적으로 근육이 다 섬세하게 드러날 정도로 아치네. 깎여야 네. 그래야만 수분 조절을 했을 때 그런 얇은 피부결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근육의 이런 매스 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5% 이하로 떨어져야 네. 되고요. 허... 여, 그렇다고 여성분들도 차이가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빠샤라고 해서 네. 근막이 네. 남자보다 좀더 두꺼워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피하 지방층도 더 두꺼운 네. 편이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까지 효과를 볼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진짜 I F B 포 선수들 지금 네. 뛰고 있는 네. 그런 분들 정도 돼야 그런 걸 하는 거지. 허... 일반적인 분들이 바디 프로필을 찍을 때 수분 조절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차라리. 촬영하는 이거 대신에 전날에 식사를 좀 라이트하게 끝내요. 음. 그다음에 물을 벌컥벌컥만 안 마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냥 이렇게 좀 그냥 축이듯이 먹어요. 아침에도 그렇고 그리고 음. 촬영 날 아침에 막 힘없이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것보다 전날에 충분히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공복 유산소를 그날 좀 빡세게 하고 음. 그다음에 내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뭐 어깨라든지 복근 운동이라든지 힙 운동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가는 게 어때요? 하나의 테크닉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고 제가 실제로 체중을 1.5kg 줄이려고 했는데 막 촬영 날 아침에 52예요. 그럼 저는 아침에 유산소 운동하면 한 300g 이상 빠지거든요. 음. 그대로 가면은 평소에 제가 촬영하는 그런 몸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무, 막 너무 힘든 거잖아요. 수분 조절이 음. 그래서 안 했으면 하는 거고 수분 조절하고 나서는 어떤 위험성이 있나요? 일단은 탈수 현상이 심하니까 네, 네. 탈수가 심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의 혈압 조절 기전에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럼 그다음에 푹 쓰러지죠 그냥. 그렇죠. 푹 쓰러지는 현상도 생기고 저혈당 떨어지는 경우도 네. 같이 이제 같이 네. 엮이니까. 그래서 이런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가 워낙 커지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좀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럼 좀... 시, 뭐 쉽게 생각하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근육의 크기를 보면은 상체는 어차피 흉곽 이 늑골 네. 위에 가슴 근육이랑 등 근육이랑 덮여있는 거고 네. 밑에는 대퇴골 뼈다구에다가 근육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니까 네. 하지의 근육이 되게 크고 많거든요. 상지는 사실 근육이라 봐야 별거 없어요. 특히 네. 여성분들은 네. 더 승모근이나 이런 근육이 크게 발달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이 크지가 않은데 그 근육에 물 뺐다가 넣어봐야 얼마나 커지겠어요. 음... 어 그러면 가뜩이나 하체는 굵어 보이고 네. 상체는 얇아서 사실 밸런스가 좀 깨지고 상체만 더말라다 어, 다리만 거죠.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네. 수분 조절하면 다리만 더 두꺼워지는 거지. 음... 프로필 촬영 자체를 너무 하드한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충분히 이 기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는 정도로 저는 좀 기준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좀, 좀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함께 알려드렸는데 한번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쨌거나.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 뿐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또 방향을 설정해서 앞으로 그런 프로필 촬영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 우수 선생님이 계시는 피톨로지, 영양 쪽이나 그런 생리학, 그 다음에 운동, 다이어트 관련해서도 많은 정보 있으니까 많이 찾아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